자 리바이어스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가 지금 꺼져 있어서 마이크 켜주시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그랜드 마스터 리바이어스 신다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 어, 경기를 또 홍차 해설과 홍차 이제 선수라고 해야 되는데 선수와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약간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부담감 있죠 김현 <웃음> 필란다 네, 뭔가 또 어, 뭔가 많이 손해보는 기분이기도 하니까 아, 지면은 해설에서 네. 얼마나 울고 먹을지 생각하면 오우, <웃음> 끔찍합니다. 그래서 시즌2 때 들어가서 아, 제가 리바이어스 선서 제가 이겼는데요 란말 분명 나올 거거든요? <웃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약간 긴장이 될것 같은데 일단 오늘 대회에서 어, 뭐 홍차 선수랑 1차전을 펼치게 됐는데 자신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 언제나 네네. 아 그리고 아 죄송해요. 리바이스는 캠도 한번 켜주시면 아 지금 네, 좋을 것 같네요. 설정을 보고 있는데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갖고 아안 돼서? 아 캠이 네,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음, 뭐라 해야 되지? 설정에? 좀, 네. 좀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아 일단 아, 뭐네안 네, 안 되는 걸로 있는데. 하고 네네네네. 네, 요즘 너무 제가 약간 운이 좀안 좋아갖고 다 아, 운이 안 좋다? 네. 아좀 걱정이긴 하네요. 음. 약간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인터뷰 짧게 짧게 해서 그리고 오늘 강호 한마디만 하고 네, 경기 준비 바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경기 <웃음> 캠은 가능한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제 질문 기억나시나요? <웃음> 네? 기억 안 나시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경기 가고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아, 가고 말하지 않았나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마이크안 들렸나보네요. 감사합니다만 들려서 아, 저희가.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경기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홍차 선수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차 선수 안녕하세요. 야.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홍차 선수, 일단은 또캠 혹시 키실 수 있나요? 캠안 나오나요? 지금 켰는데? 아 그래요 저한테는 또안 나온다고 표시가 나와있어서 일단은 바로 진행해보면 아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 모양을 아, 영상 제가 누르면 되나요? 누르면, 네네네 어 제가 누렀고 어, 신기하네요. 제가 누르 눌러야 되네요. 저도 아까 그 그게... 해설 이제 또 이제 오늘은 또 선수로 나와야 되는데 그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해설과 선수 매치업으로 만나게 됐어요. 리바이스 선수랑 아예그 해설할 때는 정말 좀 존경하고 네네. 보는 것도 좋았던 선수인데, 적으로 네네. 만나니까 굉장히 좀 부담 많이 됩니다. 어. 그리고 약간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홍차 선수는 조금 부담이 좀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지. 아,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좀 열심히 준비는 많이 하는데, 네. 할 때마다 좀 운이 안 좋아서. 아. 리바이어 선수도 한명좀묻없다고 했는데, 네네네. 아니, 저 이기는 사람이 우승도 많이 해가지고. 오. 그래서 저를 이기면 우승할 것 같고 저는 팔각만 좀 뚫어보면은 네좀 집중해서 우승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팔각만 좀 뚫어보고 싶어요. 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이제 사제와 또 법사를 들고 오셨는데 아까 그1 경기 때 혹시 던데 네. 태상의 사제 미러 매치 혹시 보셨나요? 그때 진짜 잘까 말까 너무 망설였어. <웃음> 음. 아다 똑같은 얘기하네요. <웃음> 네. 아, 네 오늘 그, 홍차 선수의 사제도 또 그런 식으로 좀, 그 발견 사기를 좀칠수 있을지. 아, 예, 그죠 요새는 갈라큘럼드가 워낙 세서. 네네. 어느 정도의, 그, 평범한 운만 따라주면은. 아. 운영은 좀 자신은 있어요, 사 오, 사제 운영이 또 자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제 또 마지막으로 경기 각오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해서, 그, 좀팔강좀 뚫어 보고, 좋은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성해주시면 될것 같고 바로 경기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경기가 시작이 되었네요. 오늘 네, 시작할... 하스펀컵 불러올 것입니다. 1차전 8강 3경기 1세트입니다. 홍차선수와 리바이어스 선수의 경기 시작이 되었고요. 선공은 홍차선수의 사제 후공은 리바이어스 선수의 하이랜더 사냥꾼이 되겠네요. 오 일단 사제는 큐보사제인 것처럼 보이죠? 어허, 네, 아까 저희들이 봤었던 태상 선수가 가져왔었던 큐브 사진. 요즘 좀 대세인 노핸즈 게이머 선수에도 유산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유산인가요? 노핸즈 게이머 선수의 유산이라고 하면 약간 어감이 안 좋은가요? 그, 유산은 좀 약간 그 어디 간거 같잖아요. <웃음> 남기고 떠나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 슬프잖아요, 좀. 네. 노엔지 게이머 선수가 요즘에 사제를 안하면 유산이라고 해도 되나요? <웃음> 네. 자 일단은 어 홍차선수 초반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갈라크로에 사도를 냈는데 장막 지공이발견돼서아 생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네. 사냥꾼이 굉장히 많이 유리하기로 저는 체감하고 있는데 그지. 실제 레더 승률도 사냥꾼이 좀 유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소 제가 체감하는 만큼 유리하진 않지만 다소 유리한 것으로 승률이 나오는데 4대6 정도 오 회계까지 네 리발 선수 선수가 일단 좋아요. 리발 선수 덱리스트가 지금 보면 나그란드 질주까지 있는 좀 욕심리스트라서 네 사제 같은 덱리스트한테 좀 질질 끌리게 된다면 좀더 강력한 모습 보여줄 것처럼 보이고요 1번! 혹시... 아하 흥흥이도 나쁘지 않고 미셔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네, 뭐 이거는 사실 레오크만 아니면 되는 거였고요. 레오크가 최악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홍차선수는 회계를 통해서 랜덤 주문도 하나 보고 자, 나오는 랜덤 주문이 생성! 어, 소생. 오, 소생! 랜덤 아, 주문 하나 보고 오, 어, 소생! 어, 내열? 내면의 열정도 생각해볼 만할 거 같은데 그래도 소생 내열을 쓰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요. 네, 홍생은 지금 어디다 쓰던간에 필드 상황이 안 변해요. 그렇죠. 내열은 미샤에다 쓰면 교환 살아요. 네, 사도가 살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쓸 거라면 사실 내열이 더 좋았죠. 네, 네. 이거는 이거 홍차 선수가 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홍차 선수가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 쓴다기보다는 그냥 소생을 아껴놨다가. 네. 체력 회복 용도로 쓰려고 좀 아껴놓은 거, 에, 그, 뽑아놓은 것 같은데. 아하. 그래서 소생을 애초에 안 썼죠, 지금. 그렇죠. 또 활용할 여지도 많기도 합니다, 확실히. 소생을 애초에 안쓴 모습. 그래도 장막 집공이 그래서, 어, 결국은 또지오하게 이게 잡히게 됐고요. 네. 채팅창에서는 승자 투표 어떻게 하냐고. 승자 투표 어떻게 한 건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네, 승자 투표가 지금 현재 재밌는가? 그 아프리카의 투표 기능이 있거든요. 네. 네네. 지금, 뭐, 모바일로는 이제 그래프 표시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PC에는 이제, 어, 채팅창이라고 네모의 이제. V라고 또떠 있어서 그 부분을 네. 또 선택해 주시면은 바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아, 그러네요.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동사무소 가서 하시면 된다고 해서. <웃음> <웃음> 자, 뭐? 라줄, 어허. 일단은, 나그란드 질주 버전이다라는 거를 확인한, 홍차선수. 와.. 이거 그런데 폭풍망치가.. 네화제가 썼을 때도 또 지금 엄청 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또 이게 네 갈라크론드가 아니라 큐브사제다 보니까 체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절정이 대박으로 들어가지 않니? 하, 회복이 조금 적다. 네.. 체력에 한계가 있는 덱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매치업에서 사제가 불리한 이유는 속... 아 아니, 속공이 아니죠. 휴면 하수인이나 아니면 탈출한 마나 호랑이 같이 은신 하수인에다가 직접 절정 내지는 룬세 기기를 바로 바르는 게 아니면 사냥꾼이 그거를 집요하게 다 정리해요. 그게 문제거든요.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심지어 마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썩은 동지 비룡 같은 경우에또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진짜 확실하게 바르려면 무조건 소왕마나 아니면 그.. 2만나 그걸 써줘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이 양마? 회계? 아니죠, 아니죠, 네, 네. 뭘까요? 2만나 썩은마귀. 사로잡힌 썩은마귀. 아, 썩은마귀. 네네네. 이러면 어 썩은마귀 맞죠? 네, 썩은마귀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점에서 휴면 한 수인들이 무조건 연계가 되어야지만 확실한 절정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 일단은... 절정의 그 체력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뭐 제피레스 냈을 때또바람이언제까지 나오는 건데. 네, 근데 바람 동전 미령을 써본 지이 바람. 써본 느이 미령을 네 굉장히 그냥 길르적 용도로 손 <웃음> 쉽게 네. 써줬어요. 오 이거는 상대방이 지금 7만원턴이기 때문에 마나 호랑이에다가 룬세기기 같은 플레이가 지금 당장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네오 광역 직장과 회계까지도 예 네, 동전 영웅거 상상치도 못한 정리기 깔끔하게 정리되죠 부인 나줄 카드로 생성됨 뭐지? 소생 카드로 생성됨 영웅거 <웃음> 자, 이러면은 필 정리 깔끔하게 해준 홍차 선수 그래도 필드 주도권은 아직까지? 네, 선수 리바이 선수 선수의 이... 딜레이 된 화면에서의 그 리액션을 보고 싶은데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와우! 네. 타가사? 타가사? 자, 계속해서 게임이 오늘 미묘하게 흘러갑니다. 네, 일단 리바이 선수의 그 리액션을 저는 봤고요. 아 <웃음> 아~~ 리액, 이게 리액션이지! 네. 리액션 재밌네요. 여하튼 리액션 재밌었고요. 딜레이라서 약간 좀 네네네. 저희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살짝 늦게 리액션을 보긴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리발 선수만의 호쾌한 리액션이 나왔고요. 야, 무한의 숨결 한장 사용하고 어, 어, 어, 어. 마나 호랑이까지 선택 칼 코스트 턴 하가사로 아, 주술사 주문, 뭐. 혹시 뭐 질풍 폭풍의는피옥뭘 골랐을까요? 질풍 피옥을 골랐어요. 와, 질풍 피해 욕망이면 이거는 사실상 제피르스를 그 예요 이건 사실상 제피 고른 거예요. 제피 드러스트방령이 아니라 제피르스를 고른는 거거든요. 와, 네, 하가사만 살려도 하가사가 1 6딜입니다 필드에 하가 사나 살아도 1 6딜이에요 네. 소생. 자, 여기서는... 글쎄요. 이건 어? 성스러운 일격. 어, 내면의 열정을 아, 정말... 골라서 뭐 절정까지도 바르고, 내면의 열정 바르고 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했네요. 4릴. 이러면은 필드 정리 무순을 하겠... 일단은... 아이, 아까 아까... 판단. 네 아까 썩은돔지 비룡을 사용한 리바서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만화 호랑이를 잡는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아, 정말 하기 싫은 아, 풀피 정리 만들어줬어요 일단 리바나 선수는 제가 볼때 갈레발굽 드러스트 방영밖에 없어요 이제 음 갈레발굽으로 나그란드 질주로 갈레발굽을 소환해서 드러스트 방영으로 갈레발굽을 두번 달리게 만드는 것. 서 질풍과 피해 욕망 사용한다. 네 우당탕탕에 우당탕탕을 하는 거죠. 일단 최대한 깔아줍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아, 나그란드 질주 도 아니까. 나그란드 질주가 지금 이제 사용이 될 만한 턴인데 네 나그란드 질주가 오히려 지금은 크롱스를 안 치기를 바랄 것 같은 리발 선수인데 맞습니다 오히려 제... 크롱스를 안 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망치로 한대 치고 하는 건 어떨까요 크롱스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체력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매업에서네 망치를 한대 치고 알레발굽이 아무리 많이 죽어봐야 한 마리만 죽게 만드는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바이어스 고민하고 있구요 지금 나그란드 질주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때 다른 수는... 없어요 음... 없습니다 이거는 단연코 기다리지. 탈상과 망치로 잡는다? 진짠가요? 와 요정용 살상. 이거는 나그란드 질주각을 정말 크게 욕심 보고 있는데. 네. 아 이거 정말 근데 정말 큰 욕심. 와 무도즈노. 뭐. 오히려 이거는 역할 뻔하긴 했어요. 네 역으로 갈래발굽을 당하는. 네. 근데 사실 무르토즈가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칼레발굽이 무르도즈뇌에 들어갈 거또못쓸것 같은데요? 응.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 갈라크럼도 기원이 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이런 상황이 된것 자체가 네. 음. 네, 리발선수에게는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수있고 어떤 어떤 플레이를 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네네. 것 자체가 이번 턴에야말로 나그란드인가요? 나그란드 가네요 본체 네대 본체 네대 본체... 본체 3대? 본체 3대 일단은. 이러고 무르도지노가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진짜? 진짜 한너 마리도 너못일 잡는 거수준도일 잘해야 돼요 무겁처럼 한발리는 그 빨리... 거죠. 거죠. 한 발도, 한발한발는 거죠. 한발리도는 거죠. 한마리도지거한마리한 발도 보지 는 거죠. 한마리도못잡는 거죠. 한 발도, 아아아한 발도 보지 는 거죠. 지금영거 거죠. 한 발도, 한 발도 보지 않는 거죠. 한 발도, 한 발도 보지 않는 거죠. 한 발도, 한 발도 보지 않 자 불안까지도 나왔고 리바이어스 선수의 하가사 악령이 질풍과 피해 욕망을 걸어줍니다. 네 끝났어요. 와 이게 이렇게 끝나네요 이 경기가 <웃음> 결국 리바이어스 선수의 하이랜드 사냥꾼이 졸업하는 데 성공하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다음 세트가 시작이 되고요 홍차 선수는 다시 한번더갈라크론드 사제 그리고 리바이어스 선수는 악마 사냥꾼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핵그래도좀 오... 억울하죠? 네.. 혼돈의 회오리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전 경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좀 그렇지만 네. 그럴만하다라고 한 것이지.. 동차선수가 당할만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그럼요. 다르죠. 다르죠. 네.. 이거는 사실 억울할만 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컨트롤 악사네요 우리 리바 선수. 그렇죠 컨트롤 악사예요. 최근에 컨트롤 악마 사냥꾼이 또 최근에 뜨기는 했는데. 혹시 많이 활약하지 못했었거든요? 컨트롤 악사가 아니라 OTK 악사 한번 볼수 없어요. 아 오랜만에 OTK 악사도 있거든요. 불펜의 건달 나는 주문. 아재전이면은. 그 무작위 주문도 해볼만한 것 같은데, 역시! 아하! 리다리 지휘! 그면 라줄도 한번 내보겠죠? 네, 이미 손패에 네 보물 도군꾼이 있는 것보니다 헌악인데. 오, 알드라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불패라건달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드라치로 넘어갔어요. 자, 필드 정리 깔끔하게 해주고 있는 리바이어스. 시간의 균열. 사재가 이 매치에서 딱히 할게 없긴 하거든요. 상대방이 필드 위에 하수인을 안 깔아주니까 제거류가 너무 많아서 사재가. 그렇기는 <목소리> 하죠. 네. 근데 또 타재가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일단 큐브 타재이기 때문에 타재가 먼저 필드를 쌓아 나갈 수 있는 대기기도 하죠 디서. 기서심리도하은 못할 것같아심리조로는 탈로스 같은 거를 뽑는다면야 뭐 휴면 상태의 마그테리돈을 뽑는다던가 그럼 이제 최악이죠 진짜 네. 싹 날거 자턴 넘겨줍니다. 마나우랑이자 오히려 4대 쪽에서 역시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요. 어, 혼돈의 일격 두 장? 와 이거는 데미지 일단 많이 밀어넣고요 벌써부터 어, 쌍날베기도 네? 탈퇴? 탈퇴 추가 데미지가 이거는 좀 많이 잡혀야 이기는 매치업이거든요? 잡히고 아, 있어요. 아, 하다 못해, 뭐, 재성. 네, 제피루스가두 메모를 준다든지 이런, 그, 손 상황이 돼야 좀 쉽게 이기는 매력인데. 네. 벌써 24. 은폭. 차 선수, 계속해서 계속 애매한 상황. 홍차 선수는 지금, 지금 필요한 카드는 필드로서 불릴 수 있는. 악마사냥꾼이좀 곤란해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나와야 되는 시간의 균열 쓰는 거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것도 음. 좀 악마사정꾼이 오! 용하기무부관악마사냥꾼이 약간 좀 불쾌함을 느낄 만한 필들을 만들어야 돼요 룬세기기 네. 하나 정도로는 마법 삼키기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룬세기기뿐만 아니라 룬세기기에다가 그냥 막 거기에다가 절단까지 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음. 그런 필드를 좀 형성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필드를 오히려 리바리턴스가 잡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 <웃음> 리다리 지위로 필드 한번 깔아준 상황이고 네 광역기 있습니다. 심폭 이러면서 이거 용화기 감독관을 한번 내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코스트 3 어, 어. 코스트 딱 맞기도 하고요. 아! 다독까지도 내 주나요? 네, 다시 부활하서남사마나 아, 아, 오, 카르즈. 하지만 지금은 딱히 의미가 없고요. 카르즈로 마그테리돈이 소원. 깨어난 친구를 가져오면 이미 깨어난 마그테리돈을 카르드로 가져오면 의미그쵸 의미가 없죠. 너네리 영시야까지 <웃음> 드로우 네 굉장히 의미 있는데 가르지를 네. 필드에다가 미리미리 내주면서 압박감을 일단은 형성시켜주는것이이니다 네. 내주지 않나요? 템포 오히려 뭔가 웅차선수가져건 급박해요. 정말 그걸 노리나요? 어떤걸 노리죠? 마그테리돈을 가져오는 마그테리돈을 가져오는 어차피 휴면 상태이지 않나요? 그니까 러왜 그걸 안받아주시죠? 제가 계속 그걸 믿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 네. 저, 아 이게 지금 마이크가 살짝씩 지, 끊겨 들려가지고 아 마이크가 끊겨지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잘 안들렸어요 죄송해요 <웃음> <웃음> 네네네네 <웃음> 그 와중에 눈도 볼 뻔. 근데 만약에 홍차 선수가 카르즈로 마그테리노를 선택하면 은 오늘 라이트 안중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설 입장으로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타격 입어요. <웃음> 루도 주노. 저희는 재밌어질 수 있. 아 그럼요. 저희들은 그냥 빵빵 터질 수 괜찮을까? 있죠. 그러니까 무르도즈노.. 하수인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네원 턴에 무르도즈노 모하그가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네 무르도즈노가 죽을 수 있거든요? <웃음> 어.. 그렇겠네요 네 모하그가 먼저 나온 다음에 안광이 무르도즈노에 쓰이게되면 어? 진짜 아, 되나요? 아.. 무르도즈노! <웃음> 네 하면서 안광 먼저. 오우! 와우. 예! 네, 왜요? 어. 시원하게. 이거를 낼수 있다라는 담력이 저는. 네. 이보냈죠 네.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어. 네. 자, 여기까지 사용하면서 필드에 한번 잡아주는데 그래도 모아그가 살아있다는 게또 문제긴 합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탈로스의 안광이면 탈광 아 칼춤 탈춤 음 그러니까 칼춤도 있네요 탈춤을 통해서 정리해주고 이제부터는 탈탈 통해서 필드 데미지를 좀더 아, 전체적인 데미지를 좀더 밀어넣는 이고요 예. 빠르게 빠르게 태, 체력을 낮춰줘야 어, 제피르스도좀 반응을 해서 좋은 카드를 주거든요 카르지로 드로우를 좀 땡겨주는 홍자 선수. 오 크롱스로 역시나 이제 매치업 이런 컨트롤 매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한 생성이 가장 중요한데 드디어 갈라크론들을 천패 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네. 영혼 배연에 그나마 해고를 이번 선에 쓸수 있는 카드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배연에게 해고를 오, 하겠죠. 이처럼불단에 해골까지 이렇게생활 사용을 하구요 응. 오 해골이 또 줄었습니다 영코 알드라치 제물의 오락까지 그러고 끊어주네요 제물의 오락 음. 자 이러면 탈로스까지도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그래서 문체대 계속해서 밀어놓고 있어요 이게 홍차선수 입장에서 약간 좀 애매한게 갈라크로드 변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어... 네, 힐을 포기해야 될지 포기를 하지 않아야 될지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서. 네, 최고의 최육까지 아끼다가 그냥 직발 오방어도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원샷을 색이기까지 사용을 해주네요 바이어스 선수 남은 덱 5장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 그래도 무기 카드는 주장 있는 상황, 쌍날검과 알드라치의 전투검, 음... 그리고 역시 제피레스 노란불 들어와 있고 코스트 면에 굴단의골. 이제는 사용하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상날배기. 상날배기 후속배기. 그리고 여기서. 어 먹는 눌러주고. 이거 두메만한번 누려보나요? 두 메모. 이런 식으로 조건을 채우면. 와. 두 메모 판단. 거기다 회복까지도 하면서. 질풍 이용하고. 깔끔하네요, 플레이. 네. 아, 어, 리바이어스 이제... 퀘스트... 아퀘스트 아니죠. 컨트롤 낭마사냥권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인데 네? 두메머를 찾는 플레이 네네네 네, 네. 찾게 하는 조건. 제피르스로 하여금 어떻게 찾게 하는가. 음. 쌍날배기를 투자해서 상대방 체력이 몇 이하고 이거가 그 조건이 있거든요. 네? 까다롭진 안돼 사실은. <웃음> 약간 뭐,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뭐 까다롭진 않은데 여하튼 이 두메머를 찾아와서 이제 데미지를 밀어넣는 그런 장면이었군. 에 대한 회복 많이 해주고 갈라크론데 사용했습니다. 다음 턴부터 생성할 수 있어요. 어이고 싹날, 후속, 영능1 4대5뎀이 추가, 1 4에더 중요한 거는 네 칼춤해골 안 안광 칼춤을 맞아. 통해서 일단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안광 칼충을 통해서 일단은 회복을 끊었다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이렇게. 네, 어,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 데미지 본체까지. 네, 아, 어, 회복을 끊었어요. 남은 체력 4. 회복카드 없고, 오른쪽. 아. 회복카드 없고, 영넨, 도발이 나오나요? 물동권! 물동이꾼. 남자 9. 뭐죠? 이러면 오늘 사제들을 왜 붙여? 리바이어스? 뭐하겠고를 봐야겠죠? 저 굴러내고, 남은 카드가 일단 쌍나는다 썼고. 아, 대개 있는 탈체를 저희가 까먹었네요. 아. 그러네요. 탈퇴가 마음이... 있었죠. 네, 아... 자, 결국은 리바이어스 선수가 홍차선수를 네. 2대0으로 잡고 4강에 진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아, 그렇죠. 생성탈퇴였죠. 네. 이런 그 생성 데미지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사제전은. 커낙사의정수를 그렇죠. <웃음> 아. 보여줬네요. 리바이어스 확실히 깔끔하네요. 네. 이런... 이런 표현해 되나요? 이런 요상한데 가장 잘하는 선수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요산한데 가장 잘하는 선수. 네, 또 커스텀도 해와서 대회용 덱잘 굴리는 선수, 진짜. 네.